오늘의 게임은 오메가 스트라이커. 부부부부부. 일단은 이 게임 뭐냐면은 약간 축구랑 약간 브롤스타즈랑 뭐 여러 개뭐 섞어놓은 게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간 사이버 축구 게임 뭐 이런 느낌인데 조금 이게 모바일로도 있고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가 된대요. 그러니까 모바일랑 PC랑 만나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. 그래서. 아, 요런 거는 좀 해두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, 오늘 한번 들고 와, 보았어요. 화이팅! 음 우리, 우리 팀 화이팅! 행복해요! 잘 찼어요! 어, 어! 아! 우리 팀 와! <웃음> <웃음> 행복해요! 어, 행복해요! 저쟤 죽이고 싶어요. 그러면은 벽 쪽으로 밀치시면 돼요. 어어어어어어어 무서워요 무서워요. 저기 우리 쪽으로 쳐면 안 돼요. 아예 예. 아나나나나나나 나, 나, 나, 나, 나, 나 무서워. 우리 쪽으로 하면 안, 안 돼요. <웃음> 행복해요, 행복해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우리 행복해요. 네. 적들이 웃기잖아요. 넣었어요, 넣었어요, 오, 넣었어요. 나이스, 넣었어요. 저 넣었어요. 어, 저골 넣었어요. 나이스 나이트, 네. 행복해요. 나이트, 네. 잘 차냈어요. 아잘 차냈고요. 잘 차냈고 잘 살렸고요. 아 좋아다. 아, 좋았다. 아, 좋았다. 아, 좋았다. 아, 아, 그렇지. 붕보슬 따. 그렇지, 그렇지. 바로 그렇지. 달려가서 따봉. 바로 따봉. 따봉, 따봉, 따봉? 원 따봉. 바로, 그냥, 맞춰버리고요. 어, 바로, 그렇지, 바닥, 쳐버리고요. 어, 그렇지, 그렇지! 그냥, 와. 감 잡아버렸지, 와. 그새. 그렇지. 똥겜 마스터. 아니, 갓겜 마스터. 어, 바로 감 잡아버렸지. 튕겨내주면? 어, 바로 튕겨내주고. 와. 와. 스포. 아! 카운팅, 카 아, 카운터. 와우. 우리는 와. 서로를 믿기 시작했어요. 바로 쳐내고 또 다시 쳐내면 그렇지 뭐야 이거에요 우리 행복해요 행복한 축구단이에요 아 여기에 중간에 벽이 하나 생겼다 이번판은 네네 나이스 국밥 든든하게 먹고 가잉 그렇지 나이스 아 어디 뭘 이게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. 따봉? 감을 잡아버렸는데 내가. 아까비 아, 자살골이에요. 자살골. <웃음> 아, 제 골이 됐어요. 후 바로 달려가서 착. 원타봉, 두타봉. 타봉, 타봉. 어, 와, 와, 복잡해. 야, 아, 얘체 개비? 어, 아이고, 와, 일촌 네 제가. 아, 스킬 좀 있었는데. 저 캐릭터 맞다워요. 처음 본다 근데. 어 이거 나를 밀치는구나 이쪽이에요 어, 나도 <웃음> 어 저렇게 벽으로 밀치는데요 <웃음> 아 벽을 쳤다라 그렇지 어디 어, 뭘 지금 어, 어, 다가가 따봉 원따봉투 따봉 어, 어, 쓰리 따봉 따봉 따봉으로 어, 다봉? 안질라고 안질라고 이양 돌고 그러니까. <웃음> 저리 가 아줌마 아이고아이아이고 <웃음> 든든한 국밥 등장 아 아프다 어. <웃음> 와 국제바다 맞았고 아 이거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바로 우리도 기안죽고려고 가서 따봉 날려. <웃음> 어, 이거 따봉전이야. 이거 내가 봤을 때. 어. 아이고. 아이고아이고 괜춘, 괜춘, 괜춘. 이거 오마이, 설마. 니혼진? 야 한일전이다. 오케이. 알고 보니 한일전이었음. 이건 따봉도 무엇도 질수 없어. 쳐내고, 쳐내고, 쳐내고. 앞으로, 앞으로, 쳐내고, 앞으로, 쳐내고, 쳐내고, 쳐내고. 그라아 이거. 반응속도에 요반응속도 그냥 달려가서 반응속도에 반응속따에 반응속도에 반응속도에 반응속도에 반응속도에 아. 에 반응속도에 반 아. 따봉? 1점만 더 이기면 돼? 듀스랑. 아 뭐야 듀스야? 어 듀스! 이거 기회 아 까비 런 아우 와 정신 하나도 없어 아 까비까비까비 아, 까비, 까비. 어. 이러면은 지금 계속 듀스로 가는 거야? 어. 아 7점 내기네 이러면? 와 뜨거워 뜨거워 듀스. 꽉 빠졌, 빠졌어, 꽉가도 어, 나이! 네, <웃음> <하나 패스. 웃음> 아, 너 아, 너무 달려가 아, 너무 달려가도. 아, 가 아, 아, 아, 아, 와, 와, 와, 와, 와 가자 가자. 이거 할 만해 할 만해. 할 만해. 마지막 라운드. 아패! 아, 네. 와! 아하! 아, 야 이거 재밌다. 아. 아깝다 근데. 어, 남은 어? 시간이 있어? 어. 아니? 무슨 아, 규칙인가? 비슷한, 나이스! 아. 어아 아, 아, 이거 이 네! 이거. Time, 아, 제도 커드라 아. 했네. 무조건 듀스로 끝내야 되네. 야, 엄청 뜨거워 진짜. 계이렇 나이. 오. 오. 오! 나이스 죽였어. 어. 나이스. 이 아, 나이스. 아, 아, 아, 아 로로비 오안 아, 돼. 안 야! 대박 <목소리> <웃음> 나이스! 아, <웃음> 1점만더 내자 1점만더 내자 진짜 야! 앞썼을 때 끝내자 이제 오치 아, 아, 않은데? 아, 아. 나 이거 어야 이거 오 신상치하는데 아 신상치하는데 신상치하는데 잘맞춰준다오 신상치하는데 오 신상치하는데 오 신상치하는데 오신치하는데 뜨거운 게 문제가 아니라 <웃음> 언제 끝나니 오신상치데오 신상치하는데 오신상치데오 신상치하는데 오오신치하는데신치하는데오신치하는데신치 와 공격선 제대로 안 하나 개새야 그 이제 점점 싸우기 시작. 신치야 우리 좀네 와! 아, 됐다. 아, 감사합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어, 니네 해요. 어, 그래 어, 고마워, 고마워. 어, 어. 15골 미친... <웃음> 15골... <웃음> 이 미친 게임아... 지사다, 하 엑스 아틀라스 이런 거... 어, 에라도 다 아까 사야 되는 것들이던데, 지사한 놈들 밑으로... 오, 나이스. 너네, 나못 패면 진다. <웃음>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쳐줄게 쳐주고 쳐주고 아이고 앞으로 밀어주고 아 겁나 패네 이씨 오 이거 좀 오래가는데 아 까미 아 꺾었는데 나이스 잘 잡았다 안돼 안돼 어저 아, 빨간머리 애가 나만 때리러 오거든 지금? 너무 빡세 아니, 맞는 건 상관이 없어 아 근데. 그래? 벽에만 안부딪히면한 번만 한 번만 앞으로 잡아 아이고 아휴 나이스 나 혼자 벽이랑 통통치다가 골아우씨박세네 아우 이거 안 당네. 또2 0골의 향기가 난다. <웃음> 어야 뭐야 내가 골대로 들어갔어. 아이고 드디어. Right. 아유. 오케이 핑퐁 핑퐁 핑퐁 핑퐁 다시 핑퐁. 다시 핑퐁 아나 놓쳤어 아 여기 안 빠졌네 나이스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어 우리 듀스 갈까? 나이스 나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걸 스이 가네 <목소리> 나이스 죽버리고 나이스 업고 버리고, 나이스. 나이스 어시스트. 이거 좋다. 좋다. 나이스 강 나왔다 아이카비. 아 아이, 밀고 들어온다 또. 나이스 아이카비. 아이고 안돼. 괜춘 괜춘. 또 시작됐다. <웃음> 시작됐다. 또 시작됐다. 시작됐어. 아두 시간 버텼으면은 이겼는데. 아 그러네. 일 초네. 어. 예, 아. 개까비 오. 아뭐어아나 찾는데. 와 이거 위험했다. 나이스. 나이고. <웃음> 또 시작됐죠? <웃음> 지금! 아 까비! 꺾었다! <웃음> 우와 이거지! 어나와 어, 저거 밀렸어 <웃음> 큰일났다 기다리면 나와 기다리면 살아나? 아,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. 어? 나이스! 안녕~~ 안녕. 아니, 아니, 아